와, 쿼드라도에다, 리디고에, 리디고 심지어 8카, 소몰리 7카에. 솔직히, 어딜 보강해야 돼요, 도대체, 여기에? 어딜 뭐, 보강할 때가 없는데? 아, 이쁘다. 와. 아, 씨. 헤드로, 어패드로, 8카 없었어요? 어패드로 8카 있었을 텐데? 어패 팔카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매물이 없었어요, 당시에. 어패 팔카 가요, 그러면. 와, 미쳤다, 이거는 점정량. 그냥... 와. 심지어 여기 다 있고. 찰로바 팔카에. 야. 1조가 넘어요? 어차피 금방 모으실 것 같은데, 지훈님 나 봤을 때, 금방 모으실 것 같아가지고, 어에 8카 가시면은 완벽하다, 팀. 조콜, 6카에다가. 아, 이제 현질 안 하고 게임에서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와, 아니, 지린다, 이거. 알락 아이콘, 와. 이제, 아이콘셉체, 끝파왕그 다음에, 에렌굴. 아. 진짜 나중에 진짜 나중에 리제를 급여를 낮춰 주고 16자리로 급여 16자리로 바꾸고 l m 구을 아이콘 굴로 바꾸고 여기에 선수를 다른 거를 좀 약간 엘시앙 금카간다든지 그런 느낌 에시앙 이걸로 와도 되겠다. 아이콘 에시앙 나온다. 이제 해가지고 살짝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어, MC굴 금카는 비추예요. 저는 아, CM, a MC굴 금카. 근데 얘는 LN... 때린이 좋을 텐데. 어, MC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AI가 또 있으니까. 진짜, LN 군이, 굴이, 진짜 이게 무서운 거고, MC 굴은 살짝 이게 든든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LN은, 몸싸움도 지금이 126이 나오잖아요. 현지랑 500원이나 할 듯. 그치. LN 굴에다가, 와. 근데 이쯤 되면은, 구단같이 몇 위에요? 잡았 봤을 때이 정도면, 구단같이, 마치... 그래도 한1 2건권 안에 들거 같은데 이거 말고 아예 안들어요? 1 2건권도 안들어? 1 0 0 0권이라고요 이게? 와... 그 정도로 왜 이렇게 높아? 7조면 9단같이 그래도 몇 10조에요? 10등이? 와... 근데 이정도가 천위권 거의 한 백위권일 것 같은데 한 몇백위권 이라고 하면은 좀 암울하다 나같은 사람들은 나 이제 삼천억 찍었는데 7조가 몇백위권이면 나는 도대체 와와 와, 진짜 아 와, 근데 진짜 이런팀 쓰면 재밌겠다 안락와와 와, 진짜 재밌긴 하겠다 안락 요정도에다가 벤치레랑 토모리 토모리도 이거 칠카가 있다는게 라 이게 진짜 사기야 몸싸움 126에다가 점프 129 이 정도는 한190 넘는다. 제29면 헤더에 와 미쳤다 벤치랄 와 이쁘다 어 I'm here only because you s t stare. won't ever let me